계곡 가는 길 100m. 100m 확실합니다. 100m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아,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정글 숲을 지나간다. 계곡이 가는 길 100m.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면 물이 차갑죠 물이 많이 차갑지 그럼오 나무가 쓰러져 있네 나무가 쓰러져 있네 오 Your son, they go settlement in Abu Nay. Lamp, Lamp, l a บ p Lamp, Lamp, Lamp, Lamp, Lamp, Lamp, Lamp, Lamp, Lamp, Lamp, Lamp, Lamp, l m p Lamp, Lamp, Lamp, Lamp, Lamp, l a m a m p Lamp, Lamp, l a m m p Lamp, l a m a m p Lamp, Lamp, l a m a m p t a m p Lamp, l p a m a m p l a a a m a m a m a l m p a a 방금 지져서 그래, 지져서 음, 대 지져서 그래, 지 자, 합 자, 와 달곡물 장난 아니네요. 달곡물 정말 깨끗합니다. 이야, 산불 안에, 아다산불 안에. 어때요? 개구멍 좋아요? 개구멍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아, 가양 대나 가양. 수제 가양. 오랜만에 오네. 아, 부산문란아해 가양. เมษาไปดีมั้ยอ่ะ 마. ปดีอื้อมากอ่ะวไข่ลูกกี่บาทอ่า 이뭐대 아. 물도 치고 물좀 뿌려 보고 아. 없 고추. 파파야 아 쏨다 먹는 파파야가 있네요. 파파야 아, 길러 먹는 거지, 그냥. 아. 이야. 이 맛이지 어 하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치야 뭐야? 뭐야? 그야 뭐야? 뭐야? 홀렌 홀야야 넌้อง아ับ 네, 네. 응. 어떡 해야 가것 같아? 어, 그거 이제 검 나갔어. <목소리도> 잡 맞다. 메기네야봐 아, 이야, 메기가 있네. 야 이야, <웃음> 프 <프로, 웃음> 보내줘. 네? 보내줘야지. 네, 이거 응. 봐, 매기잖아. 기 네가 야 네, 하나. 네. 아 아. 오, 간다 간다. 알아서 간다. 그렇지? 가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갔다. 살았다.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 발 네. <웃음> 아빠 이겼지 아빠 세 마리? 너도 두 마리? 네. 네마리? 너도 네마리야? 아형아 아, 진짜야? 몰라요. 아 그럼 현수 형이 이겼네 1등이네 몰라요? 야아주 아직... 형이 형이 몇 마리인지 모르겠네 아빠는 개도 봤는데 개도 잡을 뻔 했는데 개도 <웃음> 있어? 어 개도 있더라고 그, 에, 꽃게야? 어? 꽃게? 그니까 러 여기 개울게이지 민물게? 응. 어 민물게 어, 그렇지 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피트병이 너무 작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지 얘가 아빠 우리는 잡았어 헬. 아 이거 구경하는 건데 뭐.